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그 코로나 역병이 끝나감에 따라서 북유럽과 미국 등에서부터 점차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철회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뭐 외국보다 늦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이 압도적으로 이 눈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그 얼굴 아름다움의 90% 이상을 눈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마기꾼 즉 마스크 썼을 때의 느낌과 벗었을 때의 느낌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신 관계로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분의 얼굴에서 마스크를 쓰게 되면 가려지는 부위를 안보이게 한번 해봤는데요 무쌍이긴 합니다만 이마도 좋고 뭔가 예쁜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렇게 이마 비중이 큰 얼굴에서는 이마가 크고 턱이 작은 얼굴 비율이 연상이 되게 돼요 그 휘성의 노래 그 결혼까지 생각했어 뭐 이런 휘성의 노래라고 어, 그 남자들이 그냥 막 마음속으로 흠모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보았을 때 분명 이마가 크고 턱이 작은 그 동안형 비율인데 왠지 오른쪽과 같은 귀엽고 예쁜 비율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두 눈동자와 윗입술과 아랫입술 중간을 잇는 이 파란 사각형의 삼각형이 길쭉한 중안부 긴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케이스로 이분을 한번 보겠는데요. 뭐 연예인 실물을 보았을 때 일반인과 가장 다른 그 충격적인 부분이 바로 얼굴이 너무나도 작은 팔등신 구등신인 것인데요. 이분의 경우 키도 크고 모델과 같은 피지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번 여성은 쌍수를안 하셨습니다만 이분은 눈썹 거리와 눈두덩이 블록한 것으로 보아서 쌍꺼풀 수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얼굴 작은 팔등신으로 한껏 이 마스크 안에 얼굴이 기대를 모으게 되는데요 가려져 있던 하관이 드러나게 되면 팔등신의 뉘앙스와 사뭇 다른 느낌을 주게 됩니다 사실 이분의 얼굴에서 눈의 기운, 코의 기운 입의 기운 중에서 입술이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만이 얼굴 전체면 즉 패셜 플레인에서 잇몸과 입술이 전방으로 나와 있는 입툭튀 이기 때문에 입술이 기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부담스럽게 된 것입니다 이는 aso 돌출입 수술이나 차선책으로는 돌출입 지방이식으로 교정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쌍꺼풀도 큼지막하고 또한 눈썹에서 눈까지의 그 거리인 전태궁도 시원하니 정말 눈이 예쁜 여성인데요. 이는 팬데믹 초기 그 남초사이트인 DC인사이드 FM코리아 일배저장소 등에서 이렇게 예쁜 그녀 눈웃음이 매력적인 그녀 막 이런 드립을 치면서 남성들을 설레게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이 썸네일의 동영상에서 눈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눈이 얼마나 예뻐졌나 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고요 이분의 마스크를 벗겨보게 되면 주걱턱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얼굴 아래쪽이 부각이 되어 보이는데요 이분의 경우 얼굴 외곽선에서 위치하는 눈이 자리 잡은 자리는 예쁜 비율인데 물론 코가 짧고 들창코 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콧구멍의 위치가 빨간 점선 원 부분의 얼굴 외곽선에서 상당히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얼굴 3등분 분석법에 의하면 이렇게 콧구멍은 아래 3분의 1 위치에 그 있는 것이 정석입니다만, 이분의 경우 그 위치가 상당히 위쪽으로 치운 것을, 치우친 것을 그 볼수 있겠습니다. 이 콧구멍에서부터 아래쪽의 얼굴을 일명 하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관 비율이 예민하고 복잡하여 요즘 각광받는 성형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스크 썼었을 때와 벗었을 때 느낌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첫 케이스에서는 그 중안부 길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취조골의돌출 세 번째에서는 코 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이 하관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기 전까지만 해도 눈이 예쁘면 미인인 줄 알았는데, 이 마귀꾼을 한 2년 정도 겪다 보니까 눈 이외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 궁금한 게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마스크 아래쪽에 가려져 있던 이 복잡 미묘한 그 하관 비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